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수로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에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찬송가 411장 아내 맘속에 아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내 슬픔이 사라지고 밤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쁜 그 날이 와 주를 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한날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있을 때 사망 가운데 헤매일 때 주님 건져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시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도 주님 살아가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기쁘고 정말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